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괜찮은 아이템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 추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오늘은 뭐제 테이블도 필요 없고, 선체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내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이 미국이라든지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보통 이 총기를 막 허리에 차고 다닐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총기를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어, 몸속에 숨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컨실드캐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홀스터예요 바로 요렇게 뱃속에 요렇게 홀스터를 넣어뒀다가 어,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칠 때 이렇게 뽑아서 빵 예, 요런 식으로 어, 총기를 뱃속에는 다니는 바로 이 컨실드 컨실드 홀스터를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이, 이 제품, 이 제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는 금액은 보통 한 2만 원 초반대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델별로 나오고 있고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은 이 제품은 글록용입니다. 글록, 글록 45, 뭐 글록 17, 글록 19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지금 글록 17 그리고 19, 뭐45다 호환이 되는 모델입니다. 환이 되고, 오른손잡이용인데, 이거를 구매를 할때 제가 특이한 점은, 오른손잡이용 컨실드 홀스터인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차면, 좌수, 왼손잡이용 홀스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홀스터를 착용을 하고요. 어, 지금 글록 17이에요. 부시 글록 17. 요런식으로 착용을 하고 요런식으로 합니다 실제로 좀 표가 나죠 표가 나고 뽑을때 요런식으로 어뭐 항상 장전을 해서 넣어두시는 분들도 있겠죠 요런식으로 이렇게 뽑아 지는데 아무래도 그 싸구려 홀스타가 대놓으니까 이게 같이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 실제로 이 글록 17을 요런 식으로 넣고 사용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어, 조금 몸무게가 가볍고 배살이 어, 없으신 분들은 뭐 상관 없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배가 좀 나오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글록 19, 19도 1 9 솔직히 좀큰것 같고 글록 뭐22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글록 22아 42죠 42 요런 모델 근데 이건 안 맞아요 그냥 걸쳐 있는 것 밖에 안 돼요 요런 식으로 배속에 넣고 있다가 옷을 들고 빵 이렇게 쏘는 형태 요런 것도 우리가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재미로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 있죠 뽑아서 빵빵빵빵막 이렇게 쏘는 뭐 이런 재밌는 영상들을 따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컨실스 홀스터를 강력하게 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어, 제가 앞에 약을 좀 쳤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떨어지고 어, 실제로 뭐 재미로 이렇게 저처럼 재미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뭐 크게 제가 뭐 사지 마라 말라는 말씀 못 드리는데 실제로 카이덱스 홀스터라고 하지만 카이덱스가 아닙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어, 본을 뜬것 같아요 이 절대 카이덱스 재질이 아니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카이덱스 재질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거 뽑은 거예요 출력을 사출을 한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사출을 한것 같고 어, 생각보다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그 제가 앞서 설명 드렸죠 재미로 요런 것들 을 즐기는 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요렇게 컨실드 캐리어 야 컨실드 홀스터가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판매를 하니까 한번 요렇게 집에서 연습용으로 연습용으로 이렇게 요렇게 연습용으로 하실 분들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어 저처럼 앞에 차고 있다가 이렇게 넣다가 트리거 당겨서 이 안쪽에서 격발이 되면 내 소중한 부분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사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배가 나온 아저씨들은 사면 안 됩니다 요거 이렇게 찬 상태로 앉지를 못해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앉는 순간 이 홀스터 이 컨실드 홀스터가 내 배를 찌르면서 극강의 고통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차고 있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겠죠 네, 이런 연습들을 집에서 많이 한다고 라 하면은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미난 놀이도 하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나와봤습니다 그러면은 음,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어 2만 한 5천원 정도 하는데 돈을 버리면서까지 재미로 한번 사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무료배송으로 온다는 것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처럼 배 나온 아저씨들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예, 네, 절대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어, 지금 제가 넣었다 뺐다 할때 보면은 지금 땀이 흥건히 흐르고 있는데 일단 이걸 차고 있는 것조차 지금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기 때문에 절대 사시면안 되고 조금 슬림한 분들 슬림한 분들은 제가 재미로 사는 것 한번 추천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 배아파 죽겠네